선생님, 제가 수업하시는 걸좀 봤는데 아니, 수업은 안 하시고 아이랑 핸드폰만 하시더라고요. <웃음> 제가 선생님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아이 교육이니까 좀 신중해하지 않겠어요? Do you know what I mean? 네, 어머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왜 그러신 건지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여기서 잠깐 상황을 되돌려 볼까요? 하연이는 여러 경로로 부모님께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은 어머니께 아... 그림을 선물하려고 하나 보네요 우와. 우리 하연이 돈 이렇게 많이 벌어서 엄마 부자 되게 해줄 거야? 어 나연엄마 어, 우리 하연이는 벌써 효자인 것 같아.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나 호강시켜주겠다잖아. 어, 맞아. <웃음> 그렇다니까.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간다고 바빠서 제가 돈 많이 선물했는데도 저랑 안 놓아줘요. 하연이가 많이 속상해 보이네요. 해롤드는 이번엔 어머니와 하연이가 동화책을 같이 보고 있네요. 우리 하연이는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 음, 난 상어! 허! 상어? 우와, 역시 우리 하연이 용감하고 씩씩하네? 어, 강식 엄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애가 벌써부터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아니, 하연이는 안 뭔가를 안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상어처럼 1인자가 되겠다고. <웃음> 아, 정말. 어, 그래. 여기 뭐 신는 게있 그래서인지 수업 시간에 하연이의 표정이 좋지 않네요. 하연아, 선생님이랑 이거 같이 해볼까? 선생님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무엇을 보여주네요? 키즈곰곰이라는 어플이 나오는데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이야 바닷속에서 살수 있다면 공감과 소통은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은 생각놀이 기능을 사용해서 하연이가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있네요 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하연이가 같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우와 하연이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화가해도 되겠는데? 우리 엄마는 제그림 이해 못해요 진짜? 이렇게 잘 그리는데? 하연이는 어머니가 작품에 대해 이해하시지 못해서 속상한가봐요 선생님이 또 무엇인가라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연이가 그림 그림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엄청 칭찬해준다 그치? 하연이의 그림들을 작품놀이에 네. 올리고 있네요 네. 하연이 또래의 아이들은 그림으로도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연이가 확실히 매우 행복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옆플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잠시만요 어예원 엄마 아니, 무슨 일 있는 게 아니고 어, 우리 하연이가 생각이 너무 깊어고 어머니 아, 잠깐만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선생님, 그래서 그 어플 이름이 뭐라고요? 하연아, 이거 봐이알 속에는 누가 있을까? 여기 눌러볼까? 용. 컵 와, 와 감사다